이 영상은 온라인 청년센터와 제주 더 렌트카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정방 폭포 앞에 와 있고요. 여기 한번 소리도 지금 니다 진짜... 오... 어, 날씨가 좋은데? 네, 이번에는 정방폭포에 왔습니다. 정방폭포 또한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도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정방폭포는 앞에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모자이크처리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일단은 포켓 액션캠으로 찍고 있고요 어, 청방폭포 외에도 천지원폭포도 방문할 예정이니까 청지원폭포는 아마 인스타360으로 찍게 않을까 싶네요 일단은 이 액션캠으로도 지금 1m 생카봉을 올려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퍽퍽 하는 곳인데요 여기는 약간 좀 부산의 태종대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태종대도 꽤 많이 올라가서 이제 전망 좋은 데까지 걸어가기 좀 시간이 걸렸었는데 제주도는 길이 되게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부산도 그렇지만 제주도는 관광도시로 굉장히 유, 유명한, 이제, 도시가, 세계도시가 되었다 보니까, 어, 더욱더 관광 쪽에 특화되어서, 이거 조성을 해놓은 것 같아요. 네, 이제 폭포에 거의 다왔고요 이거는 지금 자연폭포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잠깐 어우. 네, 앞에서 보는데도 벌써 물줄기가 보이네요. 카메라 렌즈가 약간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호캡이 달려있는 지금 인스타360 대신에 이 포켓 액션캠을 들고 왔거든요 소니 액션캠을네 한번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정방폭포 앞에 와 있고요. 여기 한번 소리도 지금 굉장히 오... 네, 물줄기가 미스트처럼 접근을 하고 있어요. 와... 정방폭포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나야가라 폭포는 과연 어떨지... 아, 앞으로 가볼까요? 아, 그러다가 우질비가 와서 감사합니 근데 약간 저희가 그, 미끄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복종을 해서 아주 편히 이해습니좀더 아프요, 아프요? 정망국부에서 물이 떨어지면은, 담수가 떨어져갖고, 바다로, 그다간 돌아간... 물이 맑지? 말지... 워낙에 맑은 말긴다고... 데다. 아, 좋아. 어, 날씨가 좋은데? 네, 이거는 소니 액션캠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내려가는 길을 다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360도 카메라는 별개로 따로 고정을 해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너무 이게 뷰가 아쉽더라고요. 360도 카메라 하나로 끝내기에는 해서 어, 좀 중복되긴 하지만 한번 다시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거리를 보면서 어, 소니 액션캠과 360도 카메라의 차이점을 조금이나마 알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당연히 360도 카메라가 좀더 좋겠죠. 네, 이 4K 소니 액션캠만의 또 특정점이 있겠죠. 아가는 일직선으로 보여드렸다면 지금은 조금 다양한 시각을 보여드리고자 이곳저곳 돌려가면서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1m 셀카봉을 들고 촬영하다보면 이제 오른팔이 엄청 아파집니다. 그래서 10분 넘기기가 쉽지가 않는데 10분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약간 좀 인내심이 바닥을 나는데 어 360도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용량도 워낙 크다 보니까 10분 촬영하는데도 10기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용량이 너무 또 커지면 편집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거 찍어 하나, 둘, 편집한 후에 출력할 때도 엄청난 시간이 많이 들어서, 어, 그거는 좀 지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분량을 조절을 하고 있고요. 너무 또 길어지면, 네, 저도 그렇고, 그래서 네, 이제 출구에 다달았는데요.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